기다림 속에 그리움은 너의 소중함을 크게 만들고, 너의 여린 마음을 위로할 수만 있다면, 내 마음, 너에게 닿기를. 언제나 기다릴게 사랑할게 세상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지켜줄게 사랑이란 의미를 알게 언젠가 우리 행복한 추억을 기억할 때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되길를 기도할게 가득히 오래 전 우리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잊지 않기를 수많은 저 별들이 우리를 이어주듯이 기적같은 오늘이 너와 함께 우리의 행복한 추억을 기억할 때 언젠가 우리의 행복한 추억을 기억할 때 무엇도 선물이 되기를 기도할게 내 마음 내게 닿기를.